네 안녕하세요. 백진주 쌀은 굉장히 찰지고 부드럽고 쫀득하고 어, 소화가 잘되는 속이 편한 쌀입니다. 아, 어, 저는 그래서 아버님 쌀 아버님 쌀이라고도 하는데 그 이유가 어, 아버님들이 그 많이 일을 하시다 보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래서 어, 밥맛이 입맛이 별로 없으신 경우가 많아요. 그럴 때 우리 집에 계신 우리 가족들 분이 또 챙겨 주셔야죠. 어, 챙겨 주실 때 쓰는. 자, 바로 이 백진 쌀 굉장히 추천드립니다. 그 이유는 이 백진 쌀이 가장 아밀로스가 적어요. 그래서 소화가 잘 되는 저아밀쌀의 대표 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아 일반 맵쌀 중에서 이 아밀로스 함량이 가장 낮아서 소화가 잘 되고 쫀득하고 부드러운. 이 백진주쌀, 아, 속이 편한 백진쌀이다라는것 말씀드립니다. 이런 특징 때문에 아, 기름진 음식하고도 굉장히 궁합이 잘 맞고요. 아, 그리고 잡곡밥 이런 것들과도 굉장히 궁합이 잘 맞습니다. 여러분 아,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지금 어서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.